다시 선에 갇혀 있는 건 내가, 나 였던 경계선 일뿐 무서워 하지 않아도 돼요. 내 어둠이 눈에 밟 가장 깊은 시간 속에 가라앉게 해 나를 안게 해 그래 닿는 것은 나돼 그래 닿는 건나 감정의 끝마딜 붙들고 매달렸어 에 끝낼 줄 알아야만 시작할 수 있어 에 뒤집어쓴 가면을 벗기 시작하니 에이 대모 시작하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뜻은 아냐 어두워질 뿐이야 칠같이 색바른 날에 같이 나를 흘려보낼게 그려지기 전에 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난 m a n just... 피어난 악에 바친 선이